와 근데 이거 진짜 예쁘다. 난 여태까지 봤던 신발 중에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 어 근데 진짜 내가 부자였으면나 이거 사, 사고 싶다. 와 이거 내가 신으면 뭔가 정말 예쁠 것 같아. 돈을 많이 모아야겠네요. <웃음> 빙고랑 저랑 둘다 신발 덕후인데 취향이 달라요. 관심 없어요. 브랜드 이런 거 하나도 안 따집니다. 디자인만 보고 따져가지고 이쁘다 하면 은 사는 거고. 저는 뭐 진짜 마음에 드는 뭐 모델을 봤을 때한 25, 한 20, 25 이렇게. 저 5만 원. 80만원까지 쓸수 있어요 난 40만원이요 오! 나이키 어. 에어 맥!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 되게 어, 입체적으로 약간 바닷가, 해변가에 박혀있는 조약돌처럼 생겼죠? 인어공주처럼 생겼어요 신발 전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달러를 한화로 바꿔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얼마일까요? 30만원! 45만원? 28만원 1400 그게 비싸요? 한 1100? 가요만 에? 5 0 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 거의 다 왔어요. 어? <웃음> 5,500만 원. 5,500만 원, 정답! 어! 아, 저... 와, 미쳤다. 미친 거 아니에요? 왜요? 외국 래퍼들이 막 신었나? 누가 신었지? 어, 졸라 비싸네? 근데 이게 진짜 신고 다니면 안돼 그래서 이런 진짜 완전 비싼 신발들은 이렇게 포장을 해 투명 랩 같은 거로 아, 쌓아서 안 손상되게 하고 혹시나 만약에 신을 거면 한 5천만 원짜리는 못 신고 100만 원 아. 정도 되는 신발은 슈그라고 해서 밑에 깔창 안 까이게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 안달케 하는 걸 붙이고 다녀 보통 막 그런 사람들은 두개 사서 하나 모셔놓고 하나 신던데 아 이거 시리즈별로 계속 나오잖아요 보니까. 뭐예요? 이거 백투더퓨처에서 제일 처음 미래로 간 연도가 2년될걸요 음 다른 연도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거 <웃음> <웃음> 어. 기념해서 만든 걸 거예요. 근데 계속 나온다 카던데? 와 이거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 누가 5,500원은 바로 받는 거잖아 저는 아니죠? 그 누가가 저는 아니죠? <웃음> 아, 아니에요! 우리나라 인구 수만큼 하네요? 이건 진짜 그 기술력을 사는 거겠죠? 좀 신기하긴 하다 약간 로봇 같잖아 아 디자인이 너무 미래지향적이야 이거는 2016년 게 아니라 한 3000년 가야 돼 이벤트성 신발이지 맞아 맞아 근데 이쁘긴 해! 이쁘긴 해! 이쁘고 이런 이쁜 신발이 갑자기 아 주인님 발이 들어왔다 신발 끈 묶어줘야지 <웃음> 5청오백만원할수 할 있지. 난 여기까지 준비할 줄 몰랐어. 이게 왜 나와? GD가 한번 신어갖고 화제가 된. 진짜로? 슬리퍼. 진짜야. GD가 신으면 다 멋있나 봐. 자, 군용 슬리퍼죠. 이거 만원 하겠죠? 7천 원. 7,800원. 7,800원. 딱집 앞에 슈퍼 나가기 좋은. 그리고 편해. 이 군용 슬리퍼가 정말 좋대요. 안 찢어지고. 군용 슬리퍼 이게 진짜로 내구성이 그냥 세계 원탑이야. 진짜? 무슨 짓을 해도 찢어지지 않아. 왜 군용인지 알것 같아. 전쟁터 나가서 발이 불편하다 이거 신고 해도 돼. 이거를 신고 샤워를 해도 나오면 금방 마릅니다. 맞아. 이거 진짜 편한 슬리퍼예요, 여러분. 아시죠? 군 필자 여러분들 아시죠? 네, 지금 고기를 끄덕거리고 있을 거예요. 많이 신었어요? 신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웃음> 많이 신었죠. 제 삶의 부분과가도 아. 같은 친구였어요. 이 친구. 예. 아 그립다. 아그립잖아요자 그, 아, 예. 아디다스 이지부스트350 V2인데요. 이지부스터가뭔지 알죠? 알죠. 누가 만든 거? 몰라요. 나간다면서요. 알려줘. 카니웨스트가 나이키랑 원래 하다가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아디다스로 옮겨왔어요. 그러면서 신발의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다고 평가받아요. 그래서 이지부스트가 굉장히 비싼데 이지부스트하는 제가 아디다스 골드 회원이거든요. 매주 일 새로운 신발이 나와요. 아, 이지부스트로. 이지부스트로이지부스트 지불하는 신발인데 왜지불하지 알지? 저거 때문에? 문양이 어. 얼룩말처럼 생겨서 지불하라고 많이 불러. 70만원. 50만원. <웃음> 50만 원? 아, 어지러워. 야, 아까 5,500 보니까 50만 원이면 양반이다. 내 신발이 초라해진다. 뭐 초라해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런 신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만큼 편하고 예쁘고 뭐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트리플 블랙이라는 이지부스트 신발 있는데 음. 다 올블랙이야. 근데 그게 한 50만 원 정도 돼. 근데 이게 지부라도그 정도 가격에 서한번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엄청 옛날부터 저거 봤었어가지고 요즘에 신고 다니나? 한번 갔어요, 약간 유행해서 맞아. 요즘 이지부스트좀 졌어. 진짜 운동하러 갈때 신는 신발 정도? 그리고 이제 이지부스트가 신발이 원래 이렇게 묶여 있어 꽈배기처럼 돼 있잖아. 근데 카니웨스트 스타일은 다 풀고 다녀 끈을 이렇게 헐다 헐렁, 헐렁헐렁하게. 그리고 착화감이 좀 좋은 편입니다. 시아가 시아가 우리아가 발른 시아가죠. 엑스팬더라 해가지고 뒤꿈치에 구멍이 뚫려 있네요. 너무 해체주의적인 거 아니야? 아 그거 같아. 진짜 막 탄력 받게 해서 빨리 달리게 하는 마라투너 신발 같은데? 펜시아가 원래 저래. 어, 이거 할까? 밟으면 이렇게 드, 들어가? 아니 들어가는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되는.. 떠있어? 이렇게. 신기해. 그 놀이터에서 보이는 그거 같아. 말.. 이거 있잖아. 스프링 이렇게. 아아.. 뭔지 알지? 응 음, 알지. 이건 맞출게요. 100만 원. 200만 원. 110만 원. 79만 원. 150만 원. 신나 이렇게 비싸요? 와.. 159. 159? 159.. 쉽나? <웃음> 아, 내 취향 적이야 <웃음> 야, 난 이건 저도 안 신을 것 같아. 아, 디자인 너무 별로야. 좀 특이해서 비싼 어. 건가? 심지어 나는 길거리에서 이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응. 근데 발레시아가 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잖아을까요 명품이잖아요. 어, 난 모르겠슈. 근데 이 디자인, 이거 발이 제대로 지탱은 돼요? 이렇게 하면 으아 넘어질 것 같은데? 아니 이 자체가 스켈레톤 디자인이네 여기 다 뼈, 흰색 다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갈비뼈 같아. 아, 그러네. 근데 발레시아가 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아는 사람말 알겠죠? 아... 기 빨렸어, 너 지금 왜? 이 숫자에. 어. 어. 아니 아. 우리 리플러분들 되게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학생분들도 좀 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달라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성공해서 사세요. 네. 어 나이키다! 나이키! 진짜. 나이키 정말 좋아합니다. 나이키 조던 1 레트로 하이! 어 너랑 되게 잘 어울려. 나 이거 딱세 번만에 맞출 수 있어. 38만 원, 60만 원, 110만 원 아니야! 아, 다 그거보다, 싸, 그거보다 싸, 그거보다 싸한 80만 원? 38만 원! 25만 원? 조던 이제 하이가 30만 원대로 보통 되어 있거든? 근데 그 정도 아래면 진짜 인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색깔이 저러잖아 난 이렇게 하이로 올라오는 거 너무 불편함 답답해요, 발목 답답해요 근데 요즘 이런 거잘안 신던데, 사람들? 아 근데 요즘 조던 로우도 되게 많이 나와요 조던 로우랑 덩크로우랑 비슷한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어 예쁘더라고 아디다스 이지폼 러너라는데 어. 신발이야? 와 신기해 토끼집같이생 생겼어요. 토끼네 그냥. 어. 제가 그때 얘기했던 그 아지다스에서 구번뽀뻥 뚫린 크로스 닮은 게 이거예요. 그거 같아요. 포켓몬에 뼈구리? 아, 뼈구리 맞나요? 저는 이거 신은 사람 한 번도 못 봤고 인스타에 오지게 많이 나와나? 그러니까 인스타에 내가 신발 막 정보 같은 거 팔로우를 해놓거든? 어. 요즘 이게 막 올라온단 말이야 나 어. 아, 이거 매 신는지 모르겠어 근데 나도 이거 봤는데 나는 이 감성 모르겠어 어. 약간 샌들 개념으로 신는 것 같은데 약간 아쿠아 슈즈? 이런 것 같아 40만원, 20만원 35만원 35만, 원. 35만 7천원입니다 이게 비오면 신으면 안 되겠다 왜냐면 물다 들어가잖아 근데 이거좀 귀엽다 이거 갖고 싶어요 저렇게 폼러너라서 크롭스 알죠? 그런 느낌이래요 시원하겠다 크롭스는 얼마? 3만원? 그렇죠 아 그리고 약간 느낌 탓인지 모르겠는데 스타크래프트에 저그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저그란 종종이 있는데 거기 뭔가 알, 알에서 까고 나온 그 껍데기 느낌이에요? 분명 이거 맨발로 신으면 발렌스 그 개쩔걸요 그렇잖아 진짜 땀개 차요 진짜 오토바이 타는데 땀개 차요 진짜 근데 이거 양말 신고 신으면 패션이 없어 보이는데? 뭔가? 아니에요 양말 신고 신어도 잘신기면 귀엽고 예쁘면... 아 닥쳐 미소야 죄송합니다 <웃음> 이게 호불호가 엄청 갈릴 것 같아. 근데 불호가 훨씬 많아, 내가 봤을 땐. 어, 신고 다니면 저게 뭐지? 할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막 이지 350 때가 절정 찍었고 650인가 750인가? 700대에서는 괜찮게 나오다가 다시 이런 거 나오니까 어 이지 왜 이래? 약간 이런 글이 좀 많이 보였어. 너무 과하다. 무리수. 어. 자 나이키 조던 노원은 레트로 하이 엑스 디올인데요. 이건 워낙 유명하죠? 뭐 리셀가가 1000만 원이 넘는다. 막 아, 1200이 넘는다 이랬고요. 지금 리셀가가 1200에서 2000 사이일 거예요. 500만 원! 천만. <웃음> 좋다. 와우. 와, 근데 이거 진짜 예쁘다. 난 여태까지 봤던 신발 중에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 어, 근데 진짜 내가 부자였으면 나 이거 사, 사고 싶다. 와, 이거 내가 신으면 뭔가 정말 예쁠 것 같아. 돈을 많이 모아야겠네요. 이게 내가 지인 중에 또 이게 당첨된 사람 이 있어. 그니까 일본에 사시는 분인데 일본에서 신청을 했거든? 근데 그 여성 사이즈로 했단 말이야 근데 여성 신발 그 황금 사이즈가 235인가 240인가 그게 당첨이 돼갖고 인스타에 한번 올렸는데 와나 너무 부럽더라고 나 이거 실물 영접한 적 있어 나한 번도 못 봤어 그 더현대 설감 있더라 아 있어? 어 거기에 이렇게 랩핑 돼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보고 오. <웃음> 이러면 이거 신고 다니는 사람 봤거든요? 짭일까? 짭이겠지? 저는 저도 안 가질 것 같아요. 관리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시용 아닐까? 이거 신는 사람이 진짜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천만 원 아까워서 신겠나? 잠깐만 잠깐만 샤넬 펄의 아디다스 콜라보야 MMD h u m a 휴먼 웨이 e 음. 세 명이서 콜라보 를쓰니까 3천만 원 1,500만 원한 700대 할것 같은데? 780 정도? 750? 얘도 구멍이 뻑뻑 뚫렸네요 뒤에 구멍을 좋아하니? 여름이라 그런가? 여름엔 아이스 커피 스피드로너 랑 많이 비슷하다 컨셉이 비슷한가 봐 제가 사는 가격대는 한 30에서 진짜 많이 가면 80? 까지는 태울 수 있거든? 응. 근데 1 넘어간다? 그냥 거들떠다 안봐 나도 그렇게 비싼 신발은 없는 것 같아 아 어, 근데 이뻐요 펄이는 부럽다 샤넬이랑 옆에 자기 이름이 딱하니 그니까. 그러니까 너로 따지면 유진이 그러나로 그니까. 그니까. 따지면 정훈 해피 해피 해피하겠다 어! 필라! 어, 나 이거 비싼, 비싼 거, 거 있는 거것 같은데? 79,000원! 99,000원! 69,000원! 정자저 그 신발이 있어요. 이게 필라가 싸고 이쁜 게좀 많더라고요. 보통 나이키에서 뭐 12만 원에 팔것 같은 거를 필라는 반값에 팔고요. 카피 디자인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서 굉장히 핫하다고 합니다, 필라가. 어, 나 이거, 나 이거 선물로 받았어. 선물해주기 좋겠다. 이거 약간 저도 이거 커플 운동화로 많이 본것 같아요. 오, 맞아, 맞아. 한창 유행했던 때가 있었죠. 그리고 필라는 단점이 있어요. 필라는 통기성이 좀안 좋아요. 아. 그래서 발 냄새가 오집니다. 당신 발 차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저는 신호도 안나는데요 아디다스 거 엄청 많잖아. 아디다스 거는 발냄새가 안나는데 필라 그만 유독 세개 있거든? 네. 발냄새가 나. 신발 커뮤니티 페이스북을 봤는데 남자가 막 신발 신고 들어왔다가 여자가 필라 신발 신고 막옷 벗고 있어, 막그림에서옷 음. 벗고 있는데 갑자기 필라 신발을 벗다 이런 거를 보고 나가더라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그만큼 이미지가 많이 떨어졌나? 필라가 이미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너무 올드한 브랜드다 했다가 김유정님 모델로 한 시절에서 다시 떴거든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선을 넘으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카피를 했다라는 의혹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와장창 되고 있죠. 그게 아직 기억나는 게그 나이키 사카이 있거든요. 여기 뒷창 나온 거? 그거 따라 해갖고 약간 나락가 한번 갔어. 어. 너무 똑같아. 나 보고 놀랬어. 아웃 오브 오피스 땡땡땡 스니까 아웃 오브 오피스가 누구예요? 오프 화이트라고 이게? 아 맞네. 케이블 사이가 있구나. 어, 어, 오프 화이트의 상징. 20만 원. 79만 원. 65만 원. 67만원 구매 가능? 아 불가능 근데 디자인이 독특하게 해서 이디자인 정말 마음에 든다면 뭐 월급의 3분의 1 정도는 쓸수 있지 않을까 이거 신고 다니는 사람못 봤어요 이거 예쁘다 약간 주주 스타일 약간 어글리 슈즈인데 귀여운 거 아, 귀여운 거좀 귀엽게 생긴 거오퍼 화이트라는 브랜드가 되게 스트릿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스트릿 매니아들에겐 굉장히 잘 팔리는 음. 그런 제품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게 아웃솔이 강조된 걸 유행하고 있어요 방탄소년단이 이번에 신발 신었는데 아웃솔이 강조된 신발을 신어가지고 벌써 그 신발이 매점 됐다고 합니다 매정, 매정, 매정, 매정, 매정, 매정, 매정, 젤라 매정, 발레리나 매정, 매정, 매정, 매정, 매정, 매정, 매정, 매정, 매정, 매신 매정, 매정, 매정, 매정, 매정, 매 아, 발레리나 슈즈예요? 그런 느낌으로 나온 것 같아요. 아, 어, 78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매종 <웃음> <웃음> 마르지엘라는 그 이거 발가락 발가락 갈라져 그 있죠. 무좀, 무좀 양말처럼.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신발 신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저거 어떻게 신지? 발가락 있으면 여기가 갈라져야 되잖아. 어. 근데 양말을 못 신어. 그 양말 신어야지 뭐. <웃음> 와, 개우바다나 절대 안 살래, 그럼. 시골 가면 할머니가 신을 것 같은 디자인이에요. <웃음> 아, 아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사진로 보면 그런데 실제로 신은 거를 보면 저렇게 안 꾸겨져 있어요. 이렇게 펴져 있거든요. 생각보다 모던네요 나도 신은 거 보고 놀랐어. 생각보다 깔끔해요. 와 진짜 비싸다. 지갑은 비싼 것도 아니었어. 힌 티는 비싼 것도 아니었어. 그때 우리가 디올 셔츠 백 얼마라고 엄청 놀랬는데 네. 그래서 래퍼들이 자랑하는 게 비싼 차, 비싼 신발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비싸면 재테크 느낌으로 가야 된다. 내가 만약에 그 디올 천만 원짜리 신발 샀잖아. 그럼 나도 자랑했을 것 같아. 그래. 난 맨날 그것 이고 유튜브 찍었어. 이 마르지엘라 가죽 뭐잘 쓰겠죠? 근데 보통 가죽이 들어간 명품 구두가 80만 원대예요 조금만 더 쓰면 이, 정도, 이 정도는 살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신발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저는 정말 신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리스펙해요 너무 종류가 많고 네. 비싼 것도 많고 진짜 가격이 아까 5,500만 원? 그거는 진짜 충격이긴 했어요 그 기술력은 2016년도에 나온 그 기술력은 와 완전 재테크죠 네. 저는 사실 나이키 종류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좀 아쉽고 그래도 뭐 반가운 신발 몇개 봐갖고 기분이 좋네요 유명한 애들 꽤 많이 나왔네 어, 저희 유진제코이 신발을 보면서 느낀 거는 각자 맞는 경제 사정에 따라서 어, 신발을 고르시면 된다 그리고 신발 디자인에 따라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가격이면 구매하시면 된다 약간 대충 이런 신발들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끝! 신발로 발로 차